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고 높습니다.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놨던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도 논의할 시기가 되었고 대통령님도 검찰에 직접 개혁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신 상태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. 이럴 때국민적 열망을 받아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 특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. 하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는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을 보다 심각하고 충실하게 논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. 다른 하나는 법 개정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를 찾고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해서 현재 제가 위원장을 단독으로 맡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무게가 있는 중진위원님들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추가로 모셔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구성은 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법사위 그리고 사계측에서 활동하셨거나 하시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. 특히 어떤 분제분은 전화하셔서 이거 들어가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이가 빠지시는 분 없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던데 아마 김태석 의원이 궁금해 하시것 같은데, 네, 같이 하십니다. 걱정하지 시고요 네, 그리고 법 개정 없이, 어,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강정회부 등을 통해서 비밀하게도 그 내용을 공유하고, 어,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. 대통령님께서도 두 번이나 검찰도 검찰력의 주체다라고 명명하신 만큼 아,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. 축풀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인자 축불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아,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강조시 저희들은 수단하려고 할 것이고요. 특이 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라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